두개 이상으로 화면 나누기 프로젝트 새로 만들기 클릭합니다. 오늘은 1대1 비율 선택해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이 단색 배경 이미지 에셋에서 아무 색이나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검정색으로 다섯 장을 추가했습니다. 첫번째 클립 맨 앞에 빨간 기준선을 맞춥니다. 그리고 레이어에서 미디어 선택하고 저는 사진 한장을 추가했습니다. 화면 분할은 오른쪽 메뉴에서 점선이 있는 네모가 화면 분할입니다. 흰색 부분이 위쪽에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화면 위쪽으로 영상이, 영상이나 사진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아래 위로 눌러서 길이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상하로만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추가해서 아래쪽으로 맞추겠습니다. 화면 분할 누르고 아래쪽이 하얀색인 것을 눌러서 아래쪽에 위치시킵니다. 그런데 사진이 맞지 않을 때는 화면을 눌러서 화면에서 화면을 이동을 해서 사진 그 인물의 위치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좌우 좌우 화면 분할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영상을 선택하겠습니다 영상을 선택하고 화면 분할이 메뉴에서 선택을 합니다 오른쪽 메뉴에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왼쪽 왼쪽이 하얀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물을 맞출 때 인물을 중앙으로 오게 하려면 화면을 눌러서 왼쪽으로 이동을 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 화면 분할 했습니다 하얀색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눌러주면 오른쪽으로 화면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화면 가운데를 눌러서 인물의 위치를 옮겨 줍니다 세번째 세번째는 대각선으로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에서 미디어 선택하고 사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때 정사각형인 1대1 비율의 사진을 추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1대1 비율을 선택하고 이것을 크롭으로 크롭 마스크를 선택하고 이렇게 삼각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위쪽만 남고 하얀 부분이 있는 쪽만 사진은 남고 아래쪽 부분은 안 보이게 됩니다 사진을 또 하나 정사각형 1대1 비율의 사진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왼쪽 음, 크롭을 선택하고 마스크 반대 모양의 삼각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대각선으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근데 보통 우리 사진이나 영상이 정사각형 1대1 비율은 거의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휴대폰으로 길쭉하게 된 영상 사진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럴 때는 이것을 일단 1대1 비율로 맞추어 줍니다. 1대1 비율은 이렇게 대각선을 움직여서 대각선이 빨간 선이 나올 때가 1대1 비율입니다 이렇게 빨간 선이 될때딱 멈추어서 일단 사진을 약간 움직여 줄수 있습니다 크롭 일때 사진의 그 인물의 위치를 이동해서 맞추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롭 마스크를 통해서 삼각형 대각선 모양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하얀 부분이 있는 쪽이 사진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일단 삼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화면 전체의 크기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또 사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로로 길게 된 사진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지금 그냥 화면, 이게 화면이 축소되고 확대되는 거니까 크롭을 이용해서 크롭으로 일단 이렇게 대각선이 빨갛게 나올 때 일대의 비율로 잘라 줍니다 그리고 인물 이동시켜 주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 이 클립을 전체 확대를 한 후에 대, 대각선으로 잘라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에 맞추고 맞춘 다음에 근데 이게 맞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크로 마스크 모양 모양 반대 모양을 선택해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인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클롭을 선택한 후에 가운데에 가운데를 눌러서 인물을 이동시켜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가지 모양의 화면 나누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진 아무거나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해서 크기를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화면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조그맣게 축소한 다음에 왼쪽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 추가하겠습니다 이때 사진이나 영상 아무거나 추가하셔도 됩니다 정사각형이라 마침 이게 크롭을 이용해서 동그란 모양으로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로로 기니까 아래쪽으로 하나만 맞추어 위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크롭을 이용해서 다양한 모양을 선택해서 화면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음네꽃 모양을 선택해서 맞추겠습니다 난꽃 모양으로 맞추었고 화면을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개를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화면 분할은 잘 되었는데 역동적인 효과를 더 주고 싶다 할 때는 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서 약간 움직임이 있으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모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쪽 것 이 애니메이션 파 효과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역동적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나타나니까 별 효과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릭 길이를 뒤쪽으로 클립을 조금씩 뒤로 미루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끝나는 부분을 제일 밑에 있는 클립의 길이에 맞추어 주겠다 하면 은 뒤에 있는 클립의 길이를 다 똑같이 뒤쪽으로 맞추어 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좀더 역동적으로 느껴집니다. 화면 분할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았습니다.